어제 먹은 술이 오늘 자정이 지나도 깨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너무 힘들어서 몸부림치다가 이제사 겨우 정신을 차리고 급하게 숙취 해소를 위해 찾아간 서울 뼈국집입니다. 메뉴는 단두 개, 뼈국과 뼈찜. 이 집에서는 특이하게 감자탕을 뼈국이라고 해요. 밥은 무한 리필입니다. 저녁을 먹은 후라 배가 불러서 둘이서 한 그릇 시켜도 되는지 미리 직원에게 물어봤는데 아주 흔쾌히 오케이 해주셨습니다 가격도 6,900원이고 정말 너무 착하죠 깔끔한 수저 포장부터가 마음에 딱 드는 집이었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언제나 그 양은 푸짐하네요 무거지보다 뼈가 더 많았습니다. 진짜 무거지보다 뼈가 더 많아. 팔도 아주 쏙쏙 잘 빠지고 뼈도 잘 떨어집니다. 딸그랑 뼈떨어지는 소리가 너무나 경쾌하죠? 소리만 들어도 시원하게 해장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깍두기도 너무 잘 익어 있어서 먹자마자 본능적으로 손이 밥으로 갔습니다. 꼬들꼬들한 밥은 나중에 매콤, 칼카한 국물에 말아먹으면 정말 환상의 맛이었어요. 국물은 흡취향이 강하고 깔끔한 맛인데 갱큼한 다른 해장국집의 섭섭한 맛이 전혀 없고 아주 담백한 맛을 표현합니다 위에 살짝 올라가 있는 고추기름은 매콤한 맛을 담당한답니다 이 부드러운 점을 발라먹다가 뭔가 심심할 때는 새콤달콤한 소스에 콕 하고 찍어 먹으면 됩니다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마약 소스죠 보면서 음소리 잘 아는 거 알지? 너무너무 <웃음> 맛있어. 진짜 이 집은 정말 맛있는 거. 소스도 맛있어. 야, 먹어본 뼈장국 음. 집 중에 여기가 제일 와. 깔끔하고 맛있어. 맛도 되게 깔끔해. 돼지 음. 냄새도 많이 안 나고. 양도 많아. 6,900원에 어. 아, 네. 사실 양파랑 청양고도 안 줘도 되고 <웃음> 이렇게 <웃음> 맛있는 깍두기가 있어니 <웃음> <웃음> 저는 이런 살 있으면 혼나요 <웃음> 항상 감자탕을 먹을 때는 고기가 아쉬웠는데 이 집은 우거지가 아쉬운 느낌입니다 그만큼 고기 양이 엄청 많아요 음? 우거지는 너무나 부드럽고 한입 먹으면 입에 호로록 들어가는 그 느낌도 너무 좋았습니다 음. 음. 여기는 오버지가 귀에서 찢어 먹어요 <웃음> 많이 비약해서 <비하거든. 웃음> 고기가 똑같아서 꼬마 다닭 어, 얼큰해 거기에 고까지 응. 넣어 뼈 크기 보세요 엄청 크죠? <웃음> 자, 뚜껑이 없어서 <웃음> 드디어 밥을 들어 한번 말아 봅니다 아, 색깔 좀 보세요. 원래 제가 따로 국밥을 좋아하는데 이 집은 꼭 말아 먹어야 되는 집이에요. 일부러 밥을 좀 되게 해서 그게 말면 맛이 아주 쫀득쫀득해지거든요. <웃음> 그 고기가 땅이 좀득해 음. 고기가 밑에 아직도 가득 있어. <웃음> 음. 뼈에 붙어 있는 살이 제일 맛있는 거 아시죠? 살점 하나 남기지 않 아주 싹싹잘떼 먹었습니다. <웃음> 가만히 보면 젓가락이 약간 휘어있어요. 다들 저랑 비슷한 마음이었겠죠? 좋은 발길이 느껴지시나요? 어, 왕건이. 왕건이. 왕건이. 왕건이를 건졌네요. 좀 우아하게 먹고 싶지만 음. 어쩔 수 없다. 음, 다시 봐도 또 먹고 싶네요. 오.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다는 골. 부드럽고 고소합니다. 우리 먹다가 둘이 다 죽어도 몰라. 어우 귀한 골. 먹고 싶냐? 음. 크, 깊이 들어가 있는 그 우와. 와. 야 감동적이죠? 오 아름다워라. 우와 아름다워. 아 고기 너무 얼큰 다시 봐도 너무나 먹고 싶은 서울 뼈국이에요2 4시간이고요 내부 인테리어나 환경이 깔끔해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만원 줬는데 3,100원이나 남았어요 가격도 너무 착하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